브이브이브이. 칠즈잘 나왔어? 잘 나왔나? 응? Look, um, I don't really need to see filming locations or touristic places. What I really want to know is the real Busan. 평범한 관광지 말고 진짜 부산을 보고 싶었는데. 진짜 부산? 이런 게 진짜 부산 아이가! 아, 부산이지! 네 아, 맛있다! <웃음> 아, 음. 아. 음, 부산하면 랍스터지! 음. <웃음> 비 음. 빨리 먹으라 는다 음. 음. 제임스 없어 어? 뭐? 어뭐좀 눌러보다 오겠지 뭐 야! 제스 국잼이야 국잼이야! 끌려어제스 저, 저는 저 미국에서 온제임스입니다 나는 깡통 시장에 말숙이다말숙푸 Food. Food. Food. Food. f o 아야 그, 그, 그래 그 먹는 거 아니다. Sorry, I, I don't understand. 아이, 가만히 여기다가 새우젓을 넣고 전구지 많이 넣고 What are you doing? 그리고 다듬기 넣고 자, 저 줘서 봐라. 팍팍팍! 줘서 봐라. 맛있지? 음! 뭐? 이래 먹어야지 오장육부가 막마원나게 그냥 뜻이가 올라오는 기라 mm. I think so It's very good 아! 잼쓰고 나발이고 밥도 못 먹고 지금 이거 먹어 지금 그 새우젓에 깍두기 국물 넣으면 <웃음> 여기까지 왔는데 할머니 국밥도 못 먹어 그눈시퍼는 사람 혹시 제임스? 아 제임스!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! <웃음> 제임스! 가이즈! 디스 이즈 어어썸! 니 술까지 묻나? 보니까 술좀 치네. 야 우리, 우리도 국밥에 소주 한잔 파라삐리포? 파라삐리포? 오예스예스예 파라삐리포 발음 좋네 오 죽인다. 뭐 여기 국밥 섞어 세개요. 소주 하나랑 잔도주세요 파라삐리포